오늘은 한국교회사 시리즈 한국교회여 다시 일어나라 첫 번째 시간으로 한국교회의 시작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사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교회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현장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살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찾는 것처럼 일반 역사 속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내는 것이 바로 교회사인데요 이것을 기독교의 세계관 또는 기독교적 역사관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제 몇 번에 나눠서 한국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한국교회 속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소명을 지키기 위해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이 땅에 뿌려진 그 생명들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홍수 심판이 있었던 이후에 노아의 방주가 아라라산에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방주에서 이제 노아의 가족이 내려서 동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이때부터 이제 새로운 민족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이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노아의 후손을 살펴보면 먼저 그 처음에 야벳의 계보가 나오죠 야벳은 노아의 셋째 아들인데요 고멜과 마곡, 마대와 야완, 두발과 메세, 니라스로 이렇게 어, 아들이 있고 그 밑에 이렇게 계보가 나오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어서 둘째 함의 계보도 나오게 됩니다. 자야베의 후손들은 요 터키 지역과 카스피해 서쪽 남쪽 부근 그리고 바다를 끼고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중해 연안의 유럽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한민족들은 바베탑 사건부터 지금의 이집트, 요르단, 사우디아랍의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서 민족을 이룹니다. 그리고 이제 첫째, 노아의 첫째 아들 샘의 자손들을 보면요. 샘에게는 엘람과 아스루, 아르박삭, 롯 그리고 아람이 있었고요. 아르박삭의 아들 셀라와 그 셀라의 아들 에벨이 나옵니다. 에벨에게서 벨렉과 육단이 나오는데 이 벨렉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루게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 어, 벨렛 민족까지 해서 이렇게 흩어져 있는 그샘과함과 야벳을 보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그 벨렛과 같이 있었던 욕단, 욕단의 후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어 성경에서는 이 욕단에 대해서 어, 나오면서 자이 아벨이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렛 그리고 그리고 그 아우의 이름을 욕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세상이 나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전통적인 성경연구가들은 욕단의 아들 이름이 역사적으로 아랍부족의 이름과 같은 스바, 오빌, 하월라이기 때문에 아마도 아라비아 남단의 욕단이 이동을 해서 아라비아 남독, 남쪽에 이렇게 민족을 형성하면서 살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지만요 여러분 아까도 보셨겠지만 함의 그 가계도인 구스의 후손에도 역시 스바와 하월라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아라비아 남쪽 인데요 자 지금 함의 자손을 한번 다시 한번 보면요 함에게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가 가나안이 나왔는데 여기에 보면 구스의 아들 스바와 하월라 역시 스바 하월라 라는 이름이 나오죠 그리고 미스라임의 자손들의 루딤, 루, 뭐, 아나임 르합임, 납두일, 바루루힘, 기슬루힘, 갑도림이라는 그런 명칭들, 아들의 이름들이 나오고, 여기에 라마아의 아들의 또 스바와 드단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라비아 반도와 이쪽, 이집트 쪽으로 이렇게 이 함의 자손들이 일치하는 지역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군다나 성경을 보면 창생이 10장 30절에 에벨의 아들 벨레과 욕단의 이야기를 하면서 욕단의 아들들이 거주한 곳은 메사에서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사하르 케템 하르케템이자 하르케템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동쪽산, 그러니까 동쪽 방향의 동방의 산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겠습니다. 야, 그런데 지금 성경학자들이 주장하는 그 아라비아는요. 지금 동쪽도 아니고 지형적으로 산지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 지금 여기 이 위성 지도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이 전통적인 성경학자들이 이 아라비아 반도가 6단의 후손들이 살았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창세기 10장 30절에 나오는, 어, 스발과 그리고 메사의 위치도 정확한 답을 못 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주석가 고든 외남이요, 그 창세기 10장 30절을 해석하면서, 욕단의 영토가 아라비아 남부에 위치한다는 대다수의 주석가들의 견해는 확실한 것이 아니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0장 30절은요, 욕단의 후손이 어느 곳에 있는 누구인지를 찾는데 가장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해 주고 있는데요. 이 구절을 직역하면 그들의 거주지는 당신이 메사로, 그들의 거주지는 메사로부터 세발로 가면서 동쪽에 있는 산이었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그 어, 메소피 메소포타미아 남부 지역에 잠시만요. 음. 여기 보면 이제 메소피타미아 여기가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인데요. 메소포타미아 남부 지역의 성경은 신할 평지라고 불렀고요. 바로 그곳이 바벨탑의 무대가 됩니다. 그런데 이 지도를 보면은요. 시날 평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동쪽으로는 파미르 고원 그리고 몽골로 이어지는 알타이 산막의 긴 산지가 이렇게 쭉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상황으로 볼때세메우소는 아라비아 반도 남쪽이 아니라 현재 터키의 서남쪽 일부와 시리아 지역 더나가서 중국, 몽골 그리고 만주쪽으로 그러니까 동쪽으로 이동했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민족이 욕단의 후손이라고 강력한 주장을 해온 그 유석근 목사님의 아리랑 민족이라는 책을 보면요. 동방의 산악지대, 그러니까 파미르 고원에서 천산산맥, 알타이산맥을 넘어서 욕단이 이동한 곳은 고조선이 창궐 무대인 만주와 연결된 시베리아에 닿고요. 세발이 시베리아의 최초 지명으로 어원이 될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민족의 노래인 아리랑도 하나님과 함께라는 뜻을 가진 찬송가였다고 책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2019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한국기독교 예장합동 측은 이런 유석근 목사님에 대해서 이, 이런 이 주장이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이제 엄중 경고를 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한민족이 욕단의 후예라는 주장은 단지 유석근 목사님의 주장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대천덕 신부가 같은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대천덕 신부 역시 메사부터스팔로 가는 길에 동편 산지라고 갔다라는 말은 동방의 산지로 갔다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동방 사람들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육단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하여 육단이 혹 당군이 아닌가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이 대천덕 신부는 당군의 시대와 육단의 시대가 비슷한 연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고조선의 연대기가 노아의 홍수 연대기하고 비슷하게 지금 맞아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보면요, 여러분 제왕 운기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요, 제왕 운기를 보면 역시 이 고조선의 건국 연도를 무진년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삼국유사를 근거로 인해서 근거로 해서 당군 조선의 설립 기원을 기원전 2333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 지금의 그 대한민국 국사교과서에 역시 이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원전 2333년을 당군 조선의 건국 시점으로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성경 연구, 연대 그, 연, 성경 연대의 성경 연구가들에 따라서 계산이 조금씩 이렇게 차이가 있지만요. 성경에는 인류의 조상 아담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대가 사실 다 기록이 되어 있죠. 역주적해서 계산해보면 모든 사람들의그 연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아담이 에단에서 쫓겨난 때를 주전 주전 4114년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것이 보통 계산법이에요. 그리고 노아의 홍수 위에 노아가 죽은 때는 BC 2458년이고요. 샘의 증손자 에벨은 B.C. 2395년에 태어나서 그 이천 2000... 셀의 그러니까 어 셀의 증손자 에벨은 B.C. 2391년에 태어나서 B.C. 2357년까지 57년에 육단의 형제인 에벨을 낳고 그 다음에 B.C. 1927년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벨렉은 239세를 살았어요. 그때가 BC 2118년입니다. 여러분 BC 2118년과 요 고조선의 건국으로 보이는 지금 2330년 사이에 215년의 차이가 있어요. 그렇지만 4000년의 역사에서 215년은 사실 굉장히 근사한 차이로 보여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욕단의 연대기가 바로 당군의 연대기하고 비슷한 시기다라고 어, 이야기하는 것에 거의 공통적인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고요 어, 인류학자인 스펜서 웰스 교수의 책 인류의 조상을 찾아서 라는 책을 보면요 파미르 기원설 역시 이 어, 육단의 이동 경로하고 아주 흡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여기 이제 파미르 고원이 나오고요 이 파미르에서 보면 이렇게 알타의 선맥을 넘어서 바이탈호 시베리아를 건너 이렇게 만주 쪽으로 이동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역시 파미르 고원에까지 오는 경로는 이쪽 메소포타미아에서 이렇게 파미르 고원 쪽으로 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17세기에 저술된 된규헌사화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요 아주 오래된 그러니까 어그 고어의 자료를 바탕으로 당군 조선의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책에는 고조선과 고구려 그리고 발해 삼국시대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와 종교 행사에 대한 설화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고조선의 8조 금법이 나와요 여러분 고조선의 8조 금법을 보면요 자참 재밌습니다 첫 번째가 한 분이신 하나님을 정성을 다해 순수하게 섬겨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음, 남자와 여자가 음탕하지 마라 서로 핥뜻거나 죽이지 말라 또 서로 빼앗거나 훔치지 말라 사물을 상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마음으로 하늘을 공경하라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고조선 8조 금법이 10계명과 너무나 유사하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3계명과 4계명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는 없지만 나머지는 거의 이렇게 매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고조선 시대에 세워졌다고 하는 그 고인돌의 흔적에서도 어, 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고인돌을 묘지로 생각을 하지만요. 당시에 하나님을 섬겼던 고증학적인 증거로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낳아서 메인 처음에 한 것이 돌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일이었어요. 그런데 돌단을 쌓고 소와 양을 바치는 이런 희생제사가 어... 인류 역사상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었는데요. 이 돌단이 어쩌면 고인돌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노아의 돌단이 이렇게 발전되어서 고조선 쪽으로 와서는 고인돌 형태를 띠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건데요. 이 돌재단의식은 요 성경에만 나타나는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인류가 반역하면서 다듬은 아주 거대한 그 신께 드리는 재단과는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고인돌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그런 어, 지역인데요. 고조선의 그 세력 범위 안에 고인돌이 분포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여러분 한자는 누가 만들었다고 해요? 한자는 고조선의 동이족이 만들었다는 설이 가장 유력한데요. 여러분 한자가 상형문자로 그림이 문자로 발전해서 생긴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한자가 성경의 창세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요. 자 배선자예요. 배선자인데 잘 한번 이렇게 배선자를 나눠보면요. 배주자에 여덟팔자 그리고 입구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보면 방주에 물이 말라, 물로, 방주에서 물로 말아 구원을 얻을 자가 몇 명이라고 했죠? 여덟 명이라고 했죠. 자, 이게 바로 배선자를 이루고 있고요또 홍자도 보면요. 자, 물수자와 함께 공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아름다울 밑자는요. 양양자에 큰대자가 합해진 거예요. 그리고 착할선자는 양자에 말씀원자가 이렇게 함께 합해지죠. 그리고 창조를 말하는 이 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근데 여기 한번 이걸 한번 봐보세요. 아주 재밌는데요. 여기 이제 금지하다 할때 우리가 이제 금자를 쓰는데 이 금자가 이제 수풀림자에 이렇게 시자가 들어가는데요. 수풀림자는 나무목자와 나무목자가 합쳐지죠. 그래서 두 개의 나무인데 생명나무와 선악나무 그리고 십자는 계시자를 뜻합니다 계시자 그래서 생명나무와 선악나무 하나님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고 있고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많은 그 성경에 지금 제가 어 예시를 몇 가지를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어 한자에 감추어진 그런 글자들을 보면 은 대부분이 이렇게 성경의 이야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시간이 되시면 나중에 김영현 박사님의 그 한자 창조론을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이이 이 동방 문자의 기원이 미국 하버드대학에서는 BC 2500년부터 시작됐다 하는데 바로 이제 고조선의 시작과 거의 일치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욕단의 자손들이 중국을 거쳐서 이렇게 만주까지 이동하면서 전해진 이 창세기 이야기가 고조선들의 한자를 만드는데 바탕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제천의 세계를 지낸 고인돌과 한자를 통해서 알수 있듯이 역사가 흐르면서 종교는 혼합되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서양 종교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런 사실을 볼때고대 어, 한국에는 이미 이제 고대 한국에는 불교, 유교, 조상, 숭배가 들어오기 이미 이전부터 그러니까 고조선부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우리 민족에게 뿌리 내려져 있었다는 라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근대 이전에 기독교는 어떻게 이 한국과 접촉을 했는지 한번 보면요 고조선 이후, 이후 근대 이전 우리나라가 기독교 문화를 접촉하는 것은 첫번째는 중국과 당나라 원나라를 통해서 경고, 경교와의 접촉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는요 통일신라시대 아랍세계와의 접촉 가능성이고요. 있 셋째는 몽골을 통한 그 카톨릭의 접촉 가능성을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인진외란을 통해서도 카톨릭이 들어왔어요. 자 여러분 로마에서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밀라노 칙령이 내려지는데요 이때 로마 기독교 그러니까 카톨릭이죠 로마 기독교가 어 완전히 합법화 공인화 됩니다 이 시기에는 네개의 교구가 있었어요 예수, 예루살렘 안디옥 그리고 어 알렉산드리아 로마 그런데 324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비잔티움을 새로운 로마로 공포하면서 330년부터 이 비잔티움이 로마의 실질적인 수도가 됩니다 337년 콘스탄티누스가 죽은 이후에 그 비잔티움은 콘스탄티누스의 도시라는 뜻의 콘스탄티노플이라고 이렇게 불리게 되는데요 1000년간 비잔틴 제국의 수도가 되죠 지금의 이스탄불인데요 이 콘스탄티노플이 대교구가 되면서 로마 교회 카톨릭은 4개 교구에서 5개 교구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그때 이제 네스토리오스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요. 네스토리오스는 428년에 정치적으로 가장 중요했던 콘스탄티노플에서 감독이 됩니다. 당시에 네스토리오스가 콘스탄티노플의 주교가 되는 것을 보면서 분노하고 참을 수 없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발로 알렉산드리아의 대주교 키릴루스였습니다. 현재 천주교와 그 동방정교에서는 이키릴을 성인으로 이렇게 추앙을 하고 있지만요. 키릴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소크라테스가 저술한 교회사 책을 보면 아주 사악하고 악독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키릴은 신앙까지도 정치에 이용했던 비열한 정치인이었는데요. 반면에 당시에 황금의 입이라고 불렸던 어, 크리스토메의 뒤를 이은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 네스트리우스는 어떤 설교를 굉장히 훌륭했고요. 박학다식으로 명성을 자제하게 얻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또 많은 신학 논쟁이 있었죠. 예수님 안에 신성과 인성이 모두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존재하느냐가 이것이 어떻게 존재하느냐가 가장 큰 논쟁거리 중 하나였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했던 이단도 있었고요. 또 예수님의 인성만 강조했던 이단도 있었어요. 근데 네스토리우스는 마리아에 대한 정의가 문제가 됩니다. 자 키릴은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 테오도쿠스 라고 이렇게 불렀던 반면에, 네스트리오스는, 네, 스트리우스는요 마리아에게 그리스도의 어머니라는 호칭은 사용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어머니, 데오도코스라는 호칭은 사용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네스트리오스가 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시지만, 마리아는 철저한 인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리아를 갖다가, 그리스도의 어머니라고 부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어머니라고는 부를 수 없다라는 것이 그의 주장인 것입니다. 자 지금으로 보면 은 전혀 틀린 그런 주장이 아닌 것 같은데 자 기릴은 이것을 가지고 네스트리우스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분리했다고 이렇게 몰아세우기 시작합니다. 정말 네스트리우스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이분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설교에서 그 증거가, 증거가 나와야 되는데요. 아무런 증거도 사실 교회사, 교회사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결국 키릴은요 431년에 에베소 공예에서 네스트리우스를 어, 이성론자로 몰아서 이단으로 규정하고 정제를 하는 데 성공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요 어, 에베소 공예를 통해서 공식화됐던 이 하나님의 어머니 데오도쿠스는 데오도코스는, 데오코스, 데오도코스는 어떻게 돼요? 마리아 숭배사상의 사상을 갖다가 그냥 인정한 그런 꼴이 됐고요. 이 마리아 숭배사상은 결국 원죄없는 잉태설 그리고 성모몽소승천설 이렇게 발전해 나갑니다. 요즘은 뭐 마리아를 공동부세주 하늘의 여왕이라고 부르죠. 정말 어처구니없는 결과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파문당한 네스트리우스파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네스트리우스파 파는 다케를 피해서 사산왕조 아래에 있는 이 페르시아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어 이 페르시아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됐고 이제 이 실크 로드를 따라서 중국 등 이제 중앙아시아 쪽으로 선교를 하면서 그리스도를 전하게 됩니다. 중국에서는 네스트리오스 파가 페르시아에서 왔다고 해서 파사교 또는 로마에서 유래했다고 해서 대진교 빛의 종교라고 해서 경교라고 이렇게 불렀는데요 1625년 명나라 천기 5년 때 조선에서는 인조때예요 조선에서는 인조때인데 이때 이제 서안부근에서 아주 커다란 비석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비석에는 모두 32행의 문장에 쓰여 있는데요 보존상태가 좋아서 글씨가 모두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세워진거는 781년 당나라 덕종 황제 2년 이라고 새겨져 있고 비명에는 비명에는 대진 경교 대, 경교 유행, 유행 아이고 잠시만요 중국 비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중국의 역사를 보면 대진은 동로마 제국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비석은 동로마 제국의 경교가 중국에 들어와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를 정리해 놓은 거죠. 자 처음 이 비석을 해석한 이지조라는 사람은 경교가 경교가 크고 비추며 빛나는 밝은 종교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또이 경교비의 내용을 보면 당나라 태종이 635년에 제상 박현영을 황성바까지 내보내 최고의 예로 경교를 전하러 왔던 네스리오스파의아론벤 단장을 경교 사절단으로 맞이했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고요. 당시 태종은 경교에 대해서 깊은 감명을 받고 국비로 이 대진사를 짓게 했습니다. 그리고 경교는 황실의 비올 아래서 성장을 하게 됐고, 되고 덕정 2년 때의 최전성기를 맞으면서 대진경교, 대, 대진경교 유행 중국비가 세워지는 거죠. 이게 당태종이고요. 박현령의 사진이에요. 또 이외에도 3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교 3위 몽도 찬종경이 1908년 동황, 동황석굴에서 발견이 됩니다. 자, 중국 여러 곳에서요, 이 경교의 흔적을 발상,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 자, 그냥 불상으로 보이지만요, 자세히 보면, 여기 이제 동그라미 원 있는 데를 자세히 보면요, 가운데에 십자가를 이렇게 새겨 넣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경교 십자가가 이렇게 새겨진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이제 7세기와 8세기에 이제 벽화에서도 이 경교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동항 석굴에서 발견된 벽화인데요. 자, 종료주일에 행진하는 경교 사제의 모습이 새겨져 있고요. 또 이거는 몽고인의 경교 주교가 이렇게 역시 새겨져 있습니다. 또 경교의 흔적은요, 내네 몽골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그내 네 몽골의 경교인 무덤에서 발견된 이 십자가 목걸이, 그리고 경교 십자가 모양의 이런 표시들을 볼 수가 있고요. 비석에도 이렇게 경교 십자가가 새겨져 있죠. 자 그리고 요거는요. 카자흐스탄에서 발견된 네스트리옵스파의 십자가 문양 묘비석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원나라 시기에 그 만들어진 묘지명입니다. 자 그리고 신라시대 여러분 신라시대에 당나라에 힘입어서 통일을 이루고자 했죠. 그렇기 때문에 김춘수 그리고 불교승들이 당나라를 방문하면서 경교가 전해졌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불국사에서 1917년에 대진경교 유행 중국비의 모조품이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1958년에는 경교의 전파 유물로 보여지는 십자가 문양과 또 이렇게 돌 십자가가, 돌 십자가가 이렇게 발견이 됩니다. 또 이렇게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마리아와 아주 흡사한 조각상들이 이렇게 발견이 되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국 기독교의 시작은 1880년대 정도로 이제 보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견해 인데요 자 중국과 일본을 통해서 조선의 개신교가 들어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아시아에 제일 먼저 개신교 선교가 시작된 나라는 어디겠어요 역시 중국이에요 그래서 처음 이제 어 조선에 이렇게 들어오는 선교사들은 대부분 중국과 만주 이렇게에 있던 선교사들이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일본에 있는 선교사의 그런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조선에 이제 기독교가 전해지게 되는데요. 그러면잘 보시면 미국과 캐나다 선교사들은 일본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조선으로 선교사가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영국과 호주의 선교사들은 중국을 통해서 이렇게 조선 쪽으로 성교의 문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는 만주 쪽을 통해서 이렇게 성교를 펼치게 돼요. 근데 이때 이제 들어온 선교사들이 이제 대표적인 선교사 뭐 언더워드 아펜젤러 뭐존 헬론 이런 선교사들이 있는데요. 언더워드와 존 헬론은 이제 미국 선교사였어요. 여러분, 그, 규출라프는 우리나라 땅을 처음 밟은, 그리고 복음을 부린 최초의 어, 성교사입니다. 이 규출라프가요, 어, 규출라프가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어, 원래는 이제 바람에 밀려서 배를 타고 우리나라까지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곳이 이제 황해도 장창꽃 부근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1년을 넘게 이렇게 한국에 머물면서 많은 활동 한달 정도 한국에 머물면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의 이제 그 활동 상황이 일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일기를 보면 일기를 보면 뭐 이제 감기로 고통 당하는 그섬 주민들을 보고 이제 의약품으로 치료를 해주고, 또 감자 재배법을 가르쳐 주고, 성경을 나누어 주고, 복음을 전해 주었다, 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이, 어, 규칠라프가 순조에게 이제 선물과 함께 통상을 요청했어. 선교를 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이제 순조가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는데, 이때 이제, 어, 배포된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실 것이라고 믿으면서 이렇게 이제 기록을 그 일기에다가 기록을 했다고 해요 1832년 7월 27일에 쓴 일기인데요 조선에 파종된 하나님의 진리는 뿌리를 내지 못하고 없어질 것인가 나는 그렇지 않다고 믿는다 주님께서 예정하신 때에 풍성한 열매를 맺으리라 그들은 다른 종교가 들어오는 것을 질투하리 만치 편협한 것, 같, 편협한 것 같지 아니하였다 이 나라에는 종교가 거의 없는 것이 명백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쇄국 정책을 거두어 이 약속된 땅에, 약속된 땅에 들어가도록 허락할 것이다. 이런 이제 믿음의 일기를 썼는데 이 기도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 귀칠라프의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어지는 것을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귀칠라프 방문 이후에 중국에서는 조선 선교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건 이제 귀칠라프 기념교회예요 자, 특별히 중국에서 그때 사용하고 있던 선교사가 중국 선교사가 이제 윌리엄스 선교사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규슐러프의 이야기를 듣고 한국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866년 조선 땅을 밟은 첫 번째 이제 순교하는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가 들어올 때이 토마스 선교사의 한국행을 적극적으로 돕게 되죠. 이 로버트 토마스는, 로버트 토마스는 영국에서 그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2 4살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데요. 선교사로 처음에 중국으로 파송이 돼요. 그래서 중국 상하이의 아내와 함께 도착을 하지만 이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임신한 아내가 유산을 하고 얼마 후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시리에 빠져 있던 토마스가, 어, 중국 체프죠. 그러니까 지금의 엔타이에서 한국인들을 만나면서 한국 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고 4개월 동안 한국 서해안에 들어와서 복음 여행을 하게 돼요. 당시 조선은 어떤 상태였었냐면 천주교인에 대한 박해가 대대적으로 시작하고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북경으로 이렇게 돌아간 토마스 선교사는 한국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고 이제 통역관으로 1866년 6월에 이제 제네랄 셔먼호를 타고 조선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9월 사이에 제네랄 셔먼호는 물이 빠져나간 그 강의 진흙바닥에 좌초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모두 이제 좌초를 해가지고 배가 이제 멈춰섰는데 이제 조선 강군들이 강가에 좌초된 이 제네랄 셔먼호에다 불을 지르게 됩니다. 토마스 성교사도 이제 성경에 가슴을 품, 성경을 이제 가슴에다 품고 이제 배에 불이 붙으니까 어떡하겠어요? 모두 이제 강으로 뛰어들어서 막 물밖으로 헤엄쳐 나오죠. 그런데 이렇게 헤엄쳐 나온 선원들을 모두 광군들이 이렇게 창으로 찔러서 죽여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광군에 의해서 토마스 선교사도 이렇게 대동강 그 강가에서 이렇게 끌려 나오게 되는데요. 대동강 강가에 끌려 나온 토마스 선교사는 가슴에 품고 있던 성경을 이렇게 꺼내서 광군에게 내밀고 기도하면서 이제 광군의 칼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중국에 있을 때부터 계속해서 영국에 있는 아버지한테 이제 편지를 썼다고 해요. 자신의 이렇게 소식을 전하면서 중국기도를 요청을 했는데 그 편지에는 처음에 기나긴 항해 끝에 중국에 무사히 도착했다는 내용으로 시작해서요.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무엇을 전했는지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에게 온 편지에는 며느리가 풍토병으로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통의 편지가 또 도착을 하는데요. 편지에는 토마스 선교사가 조선이라는 미 전도국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나라에 갈 것이라는 이야기가 써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선으로 가기 위해 조선말을 배우고 있다는 라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요. 여러분 편지는 더 이상 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편지를 기다렸지만 편지를 받을 수가 없었는데요. 조선을 선교지로 품었지만 그 땅을 밟자마자 27살의 나이로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자의 피를 흘렸던 평양 대동강 변에는 그 이후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집니다.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조선의 군인 박충건은 토마스 선교사가 죽기 전 건넨 성경을 받았고 훗날 평양 안주교회의 장로가 됩니다. 또 무슨 말인지도 모르지만 종이가 너무 좋다고 그 성경을 한장한장 한장 뜯어서 벽지를 바른 박영식의 집은 널다리 교회의 예배 처소가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타건 이 제너럴 셔메노 사건으로 인해서 한국과 미국이 조미수호통상조약을 맺게 되고요. 이 조약의 근거에서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올 수 있게 되죠. 이렇게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가 한국의 문을 여는데 절대적으로 기여하게 됩니다. 자, 불에서, 불타는 배에서 예수, 예수, 이렇게 외치면서 배 밖으로 집어 던졌던 성경책. 이 성경책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3살 최치량이 건지게 됩니다. 이 최치량이 세 권의 성경책을 잘 간직하다가 관리 박영옥에게 넘길인데요 박영옥이 이제 그 내용은 이제 뭔지 모르고 종이가 너무 귀했어요, 당시에는. 그리고 종이가 너무 좋아서 벽지로 사용을 해야 하게 돼요 성경을 찢어서 자신의 집에 도배지를 붙여서 말씀의 집을 만들고 그 집을 다시 최치량이 구입해서 주막겸 주막겸 여관이 되는데요. 훗날 이 여관이 마페 선교사가 성경으로 마페사 그러니까 이 여관에 마페 선교사가 들리게 됩니다. 마페 선교사가 이 여관에 들려서 온 방에 성경으로 도배된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주인인 최치랑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죠 이렇게 전도된 최치랑이 세례를 받고 교인이 되고요 이 여간이 평양 최초의 예배처인 널따리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널따리 교회는 후에 폭발적인 성교운동이 일어났던 평양 장대원 교회가 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토마스 성교사를 창으로 찔러 죽였던 그 박충건도요 널다리 어, 교회 종소리를 들을 때마다 괴로움을 견딜 수 없어서 나중에 마펫 선교사를 찾아가서 회개하고 이제 여주교의 회 영수가 되어서 평양 대부흥에 헌신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그 한국으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스코틀랜드 쪽에는 그 만주 선교를 위해서 파송된 스코틀랜드 선교사 로즈 존 로스 선교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 로스 선교사가요. 조선의 그 토마스 선교사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남다른 감정으로 조선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고려문 자, 당시에 이제 이 고려문이라는 곳이 있는데 있었는데요. 고려문이라는 것은 이어이 어, 이 고려와 이 만주를 연결하는 그런 어떤 문 같은 곳이었어요. 이곳에서 어떤 장사가 이루어졌었는데요. 이 그래서 이제 존 루스 선교사가 이쪽 고려문 쪽으로 조선의 상황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가보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많은 사람을 이제 사, 한국의 상인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요 존루스가 생각보다 이렇게 생각한 것처럼 한국 상인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었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존루스가 전하는 그런 복음보다 존루스가 입고 있는 옷에 그런 옷감에 관심이 더 많았었는데요 실망한 그존루스가그 한국 남자 상인에 실망했던 존루스에게 로스, 어, 어떤 한 한국 남자가 조선 남자가 이렇게 찾아가게 되는데요. 그 남자로부터 이제 조, 로스 선교사가 한국 정세, 그리고 한국인의 발음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헤어지기 전에 그 사람에게 한문 신약 성경을 건네게 돼요. 이 로스가 이제 고려문의 이용 가치를 확인하고 한글 번역 이제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요. 1876년 3월에 강화도 조약으로 한국 문호 개방 소식을 들은 로스는 다시 고려문을 찾았고, 우주상인 이응천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응천을 따라서 봉천으로 들어와서 한국어 공부를 시작하는데요.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이것이 로스 선교사가 만들었던, 그러니까, 코리안 프리머라는 그 한국 공부, 채, 한국어 공부 책이에요. 선교사들이 이제 이 책을 바탕으로 인해서 한국어를 공부할 수 있게 된 거죠. 여기 보면은 이제 평양도 사투리 이응찬이 제이 평양도 의주쪽 사람이었기 때문에 한글이 평양도 말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 한번 이렇게 보면요. 뭐 면리길이나 감마, 뭐 85리 감매 이렇게 지금 재미있는 그런 그 평양도 말로 이렇게 쌓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내 나를 선생 대접하갔더니 넌 대접 뭐 히솔리 얼마 주갔음마 그러니까 선생이 되면 얼마 주겠습니까? 이렇게 물는 거예요. 한글어, 한국어 선생이 되면. 그러니까 대답하죠. 어, 한 달의 넉냥. 이렇게 존 루스와 그리고 또존 루스의 매제였던 매지, 그맥킨타이에 의해서 이 압록강일 대 그러니까 강계, 초산, 의주 만주로 왕래하던 상인들에게 이렇게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1880년에 로스 선교사가 자신의 선교본부에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자, 이 편지에서 자, 이 편지를 보면요 자, 한국 최초의 신앙공동체가 중국에서 형성되어서 아주 중요한 형성되는 그러니까 한국 최초의 그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가 중국에서 형성이 돼서 이제 성교로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존 로스가 쓴 어, 예수 성교 문답이에요 여기를 보면은 그 글을 잘 보면요. 자, 하나님이 누뇨? 이런 질문이 나오죠. 자, 이렇게 저 천지를 만들어서 누가 지었냐? 물으면 하나님이 지었다. 또 하나님이 누뇨? 이런 질문이니까 그러니까 질문과 답, 성경의 그 교리 문답, 성경의 중요한 질문들을 쭉 정리해 놓은 예수 성교 문답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로스하고 매킨타이어는요 한국에 이렇게 그러니까 조선 땅에 쉽게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한국인 제자들과 함께 그 만주에서 조선어 성경 번역에 집중하기 시작하는데요. 1882년에는 한글 예수 성교 전서 누가복음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가복음, 요한복음이 완성되어지고요. 1886년에 모든 성경이 이제 완성이 되게 되는데요. 결국 선교사가 입국하기 전에 이제 자국의 언어로 번역된 성경책이 조선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정말 아주 드문 성교의 예이기 때문에요. 기독교가 조선에 빠르게 전파될 수 있는 어떤 결정적인 환경을 만들게 되죠. 중국에 있던 로스 선교사의 그 한국어 성경 번역본을 만드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로스 선교사의 그 전도로 침례를 받은 서상윤과 서경조 형제입니다. 자, 이들은 중국과 한국을 오가던 인삼 장수였는데요. 매킨타이어 선교사가 병들어 죽어가는 서상윤을 돌봐주면서 병이 낫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중국어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879년에 누가복음과 유언복음이 출판되는 것을 필두로 인해서 이제 사도행전 한글신학 경경이 완성되는 데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데이서상교는요 나중에 1884년 의주에서 한국 최초로 종교 집회를 가지게 되고요 이 종교 집회를 인해서 체포령이 내려지자 황해도 솔레로 이렇게 피신을 하게 됩니다. 한국 최초의 교인 회 솔레교회 뭐어 때로는 이제 솔레교회라고도 하는데요 이 솔레교회 솔레교회가 이제 최초로 세워지게 되고요 최초의 장로가 되어서 일생을 전도에 헌신하는 것이 바로 서상윤이라는 인물인데요 이제 서상윤의 전도를 받은 동생 서경조가 역시 서경조는 어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하는 장면을 그 대동강변에서 목격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 서상조는요 형이 만든 성경을 가지고 솔레교회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1887년 서울에서 언더우드에게 세례를 받고 한국 최초의 목사가 됩니다. 자 그리고 또이 루스의 영향을 받은 백홍준이란 사람이 있는데요. 이 백홍준은 루스가 고려문 1차 여행 때 성경을 전해줬던 그 인삼장수의 아들인데요. 루스가 전해줬던 성경을 읽고 만주로 건너가서 루스에게 세례를 받고 루스와그 성경 번역 작업을 같이 하게 됩니다. 백홍주는 종이를 파는 매서인으로 가장해서 낡은 종이를 많이 사서 그 속에 성경책을 감추어서 국경을 넘고 의주를 중심으로 삭주 강계 구성 용천 위원을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신앙 공동체를 만들게 됩니다. 이후에 1887년 언더워드가 세문안교회를 창립할 때서상님과 함께 초대 장로로 추대되었는데요. 그 후로 마펫과 개의선교사를 안내하면서 순회전도 집회를 다니다가 1892년 체포돼서 고문을 받고 옥중에서 죽게 됩니다. 자 이것이 개신교의첫 번째 순교 사건이죠. 당시 조선에는 요 개신교 선교사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였는데 서상윤과 서상주, 이응찬, 박홍준 이런 사람들이 번역한 성경을 받아서 관목한 성과를 얻게 됩니다 이들을 권서인이라고 불렀고요 권서인은 단순히 성경을 팔 뿐만 아니라 전도자, 교사, 설교자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초기 한국교회를 세운 주역이었습니다 후에 성서공예에서 성경을 보급하기 위해서 두었던 그 매서인 역시 단순히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고요 성경과 찬송을 비롯해서 각종 신앙서적과 성교 달력을 젊어지고 전국을 누비면서 서당이나 노숙도 마다하지 않았는데요 이들이 주로 활동했던 곳은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최초의 예배 공동체 그리고 교회들이 누구의 도움도 없이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한국인들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권사인을 선발할 때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요 바로 복음을 전달하는 세력이 중요했고요 복음 전달에 열정이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주변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했고요. 또 돈을 욕심내지 않는 사람 이것이 선발 조건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생겨난 것이 이제 압록강 주변 이쪽 위쪽에 자생적으로 신앙 공동체들을 만들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중세시대에도 성경 매서인, 권서인이 있었죠? 바로 왈도파입니다. 1179년 제3차 라테탄 공예에서 교황 알렉산더 3세에게 거리에서 설교하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요구했다가, 자, 파문당하는 왈도, 그리고 그 왈도파의, 왈도의 이름을 딴 수많은 믿음에, 믿음을 지키려는 사람, 왈도파들이 핍박을 피해서 알프스 산맥 동부에 위치한 험한 산골짜기와 독일 그리고 이탈리아 북동쪽에 이렇게 자리잡고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요. 이 왈도파는 유럽에서 성경을 최초로 번역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 왈도파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수백년 전에 벌써 그들이 사는 곳의 언어를 필사해서 언어로 이렇게 필사를 한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요. 박해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말도파 사람들은 자신들이 밤새워베껴서 손으로 만든 성경을 가지고 장사꾼으로 가정해서 복음을 전하러 먼 길을 떠났는데요. 장사를 하다가 펼쳐놓은 물건을 보인 후에 또 다른 물건이 없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정말로 귀하고 아름다운 보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자신들이 그 어두운 굴 속에서 아주 낮은 불빛 아래 필사한 성경을 보이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경의 사본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은 이 성경을 즐거운 마음으로 주었습니다. 이런 왈도파의 활동으로 유럽에서 교회가 생겨났던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권서인과 매서인의 활동으로 한국교회가 생겨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첫 번째 공식 선교사인 알렌이 조선에 들어오기 전에 로스 선교사가 성경 번역을 했는데 일본에서도 역시 성경 번역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조선의 유학자였던 이수정은 한국에서 임오 군란 그러니까 군인들이 월급 안에 그 모래를 섞은 사건 이후에 일본의 사절단으로 파견이 되는데요. 박영효 이수정의 사절단으로 일본으로 가게 되는데 그 이수정은 현판이라는 자리에 있었는데 이제 일본에서 안 돌아오게 되요. 그리고 일본 동경대학의 조선과 교수로 있게 되면서 치타 목사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집에 가서 마태복음 산상설교 벽화를 보고 반명받아서 영접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치타 목사는 이수정을 야치카와 목사에게 소개를 하고 야치카 목사에게 이제 이수정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일본 성서공의 그 루이스 목사가 이 소식을 굉장히 기뻐하고 그리고 이수정을 만나서 도움을 받아서 성서 번역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수정이 마가복음이 이제 번역되어지게 됩니다. 누가복음과 이제 마가복음이 번역되어지고요. 자 이건 이제, 이제 이수정이 번역한 주기도문이에요. 그리고 또 이수정은요 어 일본에서 그 아무래도 이제 이수정은 양반이었기 때문에 비록 일본에서 조선어를 가르키고 있었지만 그 자신의 조선에 대한 그 일본의 그 조선인으로서 일본을 보는 시선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을 통해서 조선이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뭐지 자, 이렇게 자존심이 상했었어요. 그래서 자... 일본의 그 감리교 장로교 선교사들이 조선에 들어오는 것보다는 미국의 선교사들이 직접 조선의 선교사를 파송해 달라고 미국 선교사의 선교 성교, 어 미국 선교 그 미국 교회에다가 선교사 파송을 요청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는데요. 이 편지가 미국 선교사들이 조선으로 파송되는 기폭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당시 24세였던 그 언더우드가 기독교 잡지에 실렸던 이 편지를 보고 이제 원래는 인도로 이렇게 선교를 갈 예정이었는데 그것을 바꾸어 조선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아펜젤러 역시 만주에서 그러니까 중국땅에서중국땅으로 원래 선교를 가려고 했던 것을 변경해서 조선으로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어, 이렇게 뭐, 성교사를 미리 요청하는 것도 성교사에서는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요. 이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재물포항에 들어올 때이 이수정이 번역했던 마가 복음을 가지고 조선 땅을 달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 성교 역사상 유례 없는 그런 일이죠. 당시 그 성교사들의 조선 입국을 놓은 아주 두 가지의 큰 사건이 있는데요. 하나는 조미수호조약이고 또 하나는 갑신정변입니다. 자, 갑신정변은, 아니, 먼저 조미수호통상조약을 보면요. 자, 조선이 1882년에 청의 중재를 받아들여서 이제 조미수호통상조약을 맺습니다. 이 조미수호통상조약은요, 선교의 자유를 보장하지는 않지만, 미국인들의 안전을 보장받게 되었고요. 미국 사람들이 조선에 와서 살수 있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 조정은 이 이제 푸트 공사의 그런 권유로 인해서 11명의, 11명의 사절단을 보빙사라는 이름으로 미국에 파견하게 되죠. 당시 보빙사에는 민영익을 대표로 홍영식, 서광범 그리고 유길준 등 평균 연령 25세의 젊은 신진 세력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었는데요. 이 민영익을 제외하고는 나중에 모두 개화파의 주역이 됩니다. 이때 이제 보빙사로 갔던 이 민영익이 세프란시스코와 시카고를 잇는 기차 안에서 감리귤 목사였던 가우처 목사를 만나게 되는데요. 민혁익은 조선에서 선교사들을 조선의 선교사들을 보내달라고 그래서 이제 근대 문물을 소개해달라고 이렇게 가우처에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가우처는 당시 일본에 있던 맥클레이 선교사에게 조선을 방문해달라고 이제 이 민, 민혁익의 이야기를 듣고 요청을 하고 맥클레이 선교사가 김옥균의 도움을 받아서 고정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정을 만나서 조선에서 병원과 학교 사업을 할수 있는 윤어를 받음으로써 조선의 성교의 문을 열게 되죠. 당시 그 조정 안에서는요, 서양과의 교류를 반대하는 그 위정 척삭파의 반대가 굉장히 심했었는데요. 그렇지만 그 고종은 서양의 종교는 허락할 수 없었지만 서구의 문명을 받아들여서 근대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그 협의가 이루어진 거죠. 이런 협의 때문에 자 1884년에는 의료선교사 알렌이 미국 공사관의 공의로 정식으로 조선에 입국하게 되는데요. 알렌은 조선에 들어온 공식, 알렌이 조선에 들어온 공식 명목은 외국인을 위한, 그러니까 외교관을 위한 공의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84년 6월 24일 미국 감리교 선교사 그, 맥글리어가 고종 황제로부터 성교사업 허가를 받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어, 알렌이, 이제, 재물포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합법적으로 알렌은, 이제, 거주를 할수 있게 됐죠. 그렇지만, 성교에는 아주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알렌이 조선 왕실과 아주 친밀하게 연결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갑신정변입니다. 여러분 갑신정변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모군란 이후에 청의 내정 간섭이 심해지자 그리고 또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조선을 속국으로 만들려는 청을 견제하고 청나라에 기댄 민씨 수구파를 그러니까 명성황후파의 그러니까 그때 민씨 수구파를 제거하고자 1884년 10월에 김옥균, 박영효, 서강번, 민영식 등 급진 개혁파가 이제 우체국 계곡을, 그러니까 우정국이죠. 지금이 우체국인데 우정국 계곡 축하연에 불을 지르고 수구파를 제거하려는, 제거하려고 일으키는 그런 사변이 바로 갑신정변인데요. 이때 명성왕후의 조카인 민영익이 전신의 칼을 일 군데나 맞아서 혈, 혈관이 끊기는 아주 큰 상처를 입게 되고 생명이 위독하게 되는데요. 뭐 궁저, 궁중의 어이가 치료해 보려고 애를 쓰지만 당시에 그 한방의술료는 한계가 있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민영익이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공의로 들어와 있었던 알렌이 명주실을 이용해서 민영익의 상처를 꿰매고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 일로 알렌은 황실과 아주 가까운 관계를 맺게 되고 병원 설립을 허락받게 되죠. 자, 이제 민영익을 치료하는 장면을 그린 거예요. 이때 알렌이 설립한 병원이 널리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다는 뜻을 가진 강회의원인데요. 2주 후에 재중원으로 바꾸,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훗날 언더우드를 비롯해서 초기 선교사들이 아직 선교의 자유가 없던 시절 합법적으로 머물 수 있는 거처가 되고요. 지금의 세브란스 병원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후에 언더우드가 이런 말을 해요. 갑신정변이 하나님의 거룩한 섭니다, 섭리였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 그럼 한국에 온 한국교회 초기에 그 선교사들을 한번 보면요 아펜젤러 부부와 언더우드가 이제 제일 먼저 한국땅을 밟게 되는데요 부활절날 들어오게 되어 1885년 4월 5일 이제 부활절의 재물포항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당시에 그 조선의 상황은 갑신정변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정세가 불안정한 상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펜젤러가 당시 부인이 이제 임신한 상태였기 때문에 부인의 안전을 위해서 당장의 그 서울 입성을 뒤로 하고 언더우드만 서울로 입성을 강행하게 됩니다. 아펜젤러는 일본 나가사키로 돌아가서 한국 선교를 위해서 보다 철저한 이제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이후 아펜젤러 부부가 일본에 체류하는 동안에 요코엄마에서 박영호에게 한국말을 공부하고 있던 어 이제 스콧, 스컬랜드 스크랜턴 스크랜턴 이제 선교사가 조선에는 이제 의료 선교사가 아주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가족을 남겨두고 먼저 한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885년 6월 10일에 의료 선교사로 한국에 파송됐던 스크랜드 선교사에게 편지가 도착하는데요. 한국 정세가 안정됐으니까 이제 들어와도 된다는 그런 편지였어요. 그래서 이 편지를 받고 이제 아펜젤러 부부가 이제. 아펜젤러 부부하고 그 이제 스클랜드의 부인 그리고 스클랜드의 엄마 그러니까 메리 스클랜드가 같이 이제 조선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조선에 먼저 들어왔던 이 언더우드는 이제 어, 먼저 그 알렌의 재중원에서 잠깐 있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정동의 한옥을 수리해서 언더우드 학당이라고 부르는 고원 학교를 열게 됩니다 이 학교가 이제 후에 경신 학교의 모체가 되죠 그리고 아펜젤러 역시 언더우드와 마찬가지로 교육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아펜젤러는 미국 공사인 푸크를 통해서 이제 고종으로부터 학교 설립에 대한 허가를 받고 나서 1886년 2명의 학생을 데리고 배제학당을 개교하게 됩니다. 이 배제학당은 허가를 받은 최초의 근대교육기관이고요. 배제학당은 5개월 만에 32명의 학생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배제학당의 교훈은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크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돼야 한다라는 말씀인데요. 바로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양화 진의 첫 번째 묻힌 선교사는 헤론 선교사인데요. 이 헤론 선교사는 어, 뛰어난 의술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어, 미국에서 목교였던그 테네시 대학교의 의대 교수로 청빙받을 청빙 만큼 굉장히 실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한국 선교사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헬렌이 알렌에 비해서 월등한 의술을 가졌기 때문에 재중원원장겸 고정의 위치, 그러니까 주치의가 되고요 외국인들을 치료하게 됩니다. 또 헬렌은 전도열이 강해서 한국어를 열심히 배워서 재중원에서는 치료만 했지만 정동 사택에서는 방문자들을 전도하고 성경을 가르쳤죠. 자, 헬론은 이질에 걸려서 1890년에 죽게 되는데, 죽기 직전 병상에서 한국인 하인들을 불러서 복음의 기본 진리를 전하고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일 것을 유언으로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 헬론이 양화진에 묻힌 첫 번째 성교사입니다. 개, 개신교 성교사이죠. 또 아펜젤러와 언더우드와 함께 조선 땅에 들어왔던 스클랜드 선교사는요 아내와 함께 그리고 또 메리 스클랜드 어머니 이렇게 가족이 모두 조선으로 오게 되는데요 어, 광희원에서 의료를 하다가 이제 따로 가난한 사람을 위한 시병원을 만들게 돼요 여러분 1885년 당시 조선에는 가 태어난 아기의 사망률이 48%였습니다. 그러니까 두명 중에 한 명이 죽은 거죠. 그래서 돌이 지나야지 아이에게 이제 이름을 지어주는 풍습이 있었는데요. 돌이 되기 전에 죽은 아이들의 시선을 버렸던 곳이 아이고개라고 불렸고 한자로는 아현입니다. 여러분 아현 잘 아시죠? 그리고 또 아이고개를 줄여서 애오개라고 불렀는데요. 이런 비극적인 조선의 현실을 슬퍼하고 또 바꾸길 원했던 사람이 바로 스클랜드 선교사였습니다. 이 스클랜드 선교사는요 미국의 명문가 중에서도 명문가 미국의 최상류층인 상위 1%의 삶을 포기하고 의료 선교사로 한국에 옵니다. 한국에 와서 재중원이 당시에 왕족 귀족을 위한 병원이었다면이 가난한 사람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이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시병원을 만들고요. 이 시병원에서 거의 돈을 받지 않고 극빈자들을 치료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고정이 감동해서 1887년에 베풀시라는 한자를 써서 감사의 마음으로 이 병원을 시병원이라고 이렇게 병원의 이름을 내리게 되고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특히 뭐 서대문 밖에 그 에오게와 낙산 언덕에 시야소를 만들어서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헌신적으로 치료하면서 사랑의 하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베푼 선교사가 예 스컬랜드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스컬랜드 선교사의 그 어머니 메리 스컬랜드는요 이제 교육에 헌신하게 되는데요. 당시 여성들이 교육받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이제 그이화 학당을 만들게 돼요. 그리고 또뭐 여성병원인 보구여관을 설립하고 1 2살을 부잣집으로 팔려가는 병원 문지기 부부의 딸 여메레를 수양딸로 삼아서 양육해서 여성 전도사로 이렇게 키우게 됩니다. 여기 이제 당시 시지, 사진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가운데에 있는 게 알렌 선교사예요. 그리고 여기 맨 뒤쪽에 아펜젤러 부부 그리고 언더우드가 뒤쪽 가운데에 보이고요. 그 옆에 스클랜턴 스크, 부인이 있죠. 그리고 헤론 부부 스클랜턴의 어머니가 보이고요. 그 엘러스라고 있는 엘러스 여기 이제 여기 그 앞쪽 왼쪽에 있는 젊은 여성이 엘러스 선교사 인데요 엘러스 선교사는 이제 페르시아 선교를 목표로 했다가 한국에 이제 여의사가 필요하다는 그 알렌의 요청으로 인해서 이제 한국에 들어오게 되는 어 선교사 입니다 엘러스 엘 그리고 스컷 스컬랜턴의 딸 그리고 어 아펜젤러가 이제 조선에 들어올 때 아펜젤러 부인이 임신 중이었잖아요 그때 낳은 딸 앨리스 이렇게 이 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여러분이 어, 많이 알고 있는 올링거 선교사인데요. 올링거 선교사는 1888년 감리교 선교사로 조선 땅에 들어와서 배제학당의 교사로 일을 하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인 인쇄소인 산문활판소를 배제학당 안에 설립하고 누가복음전을 비롯해서 성서와 여러 전도 문서를 출간함으로써 문서 성교의 초석을 만들게 됩니다. 이 올린 거는요. 한국 성교 6년째 되는 해에 그러니까 두 자녀 버티아 윌러. 버티아 월러 이두 자녀를 병으로 한꺼번에 잃어버리게 돼요. 이두 아이가 조선에서 사망한 최초의 서양 어린이입니다. 양화진 성교사 양화진에 묻혀 있고요. 그리고 이 조선교회 1호 목사인 그 김창식 목사가 있는데요. 이 김창식 목사는 어, 어떻게 이제 그 영접을 하게 되냐? 이 김창식이요 당시에 이제 서양인들이 아이들의 간을 떼어서 약을 만든다. 또 아이의 눈을 빼서 만든 게 카메라다 이렇게 사진기다라는 이런 괴상한 소문을 듣고 이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올린거 선교사 조금 전에 보신 이 올린거 선교사의 집에 이렇게 잡부로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교사의 사생활을 일체 감시하면서 어떤 불미스러운 행동들을 찾아내고자 이렇게 이제 눈에 불을 켜고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눈에 보, 불을 켜고 보는데. 오히려 이올린거 목사 내외의 그 인격과 신실한 생활에 감동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마음에 열리게 되고 올린거와 아펜젤러 선교사로부터 마태복음을 비롯해서 사복음서와 성경초등문답 등의 교리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세례를 받고 1892년 미국 감리교 조선선교회에서 정식으로 임명한 전도인이 되게 되는데요. 이올린거가 어. 자식을 잃고 미국으로 돌아간 후에 미국 선교사 홀홀 홀, 홀이라는 선교사가 있는데요. 홀홀 홀 선교사의 개인 비서겸 조서가 돼서 평양으로 가게 돼요. 그 평양을 방문해서 이 김창식 선교사가 이제 기생집을 사들여서 진료서겸 예배당을 마련하고요. 그해 8월에 이제 평양 지방에 정식으로 파송되는 이제 순회 전도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홀 선교사가 갑자기 또어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김창식 혼자서 이제 평양 선교를 도맡아서 하는데 이 위기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선교활동을 하고 전쟁이 끝난 후에는 오히려 이제 교회를 크게 부흥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이 김창식은요. 후에 이제 목회자 수업을 받게 되고 1901년에 한국인 최초 감리교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낮은 자세로, 항상 겸손한 자세로 어 선교사에게 헌신함으로써 선교사들로부터 조선의 바울이라는 그런 칭호를 받게 되죠. 제임스 게의 선교사는요. 25살에 한국에 와서 어, 연동교회 초대 목사를 지내게 됩니다 이 개일선교사는요 언어와 문학의 천재였습니다 한국어를 빨리 익혀서 성서를 한글로 번역하는데 이어서 이제 최초의 한영사전도 만들고요 철로역전과 같은 그런 책을 우리말로 번역을 하고 또 찬송가를 어, 우리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가을 하나님이란 표기를 정리한 것도 이 개일선교사예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그런 책 구운몽이나 신청전 홍길동전 같은 것을 이렇게 영어로 번역해서 영국과 연, 영국 런던에서 발간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불렀던 그내주를 가까이 함도 이 개의 선교사가 번역한 곡입니다.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선교사가 바로 쌈멜 마펫 모, 무어 목사님이신데요. 이 무어 목사님은요, 어, 대부분의 선교사들의 거주지, 그러니까 집단 거주지가 아닌 아주 가난한 조선 마을에서 집을 얻어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이 무어 선교사가요, 당시 조선 땅에 백정은 이 무어 선교사가 이제 백정 성교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당시 그 백정은요. 조선 땅에서 개, 소, 뭐 돼지보다도 취급을 못 받는 이름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천대받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무어 선교사가 어 이렇게 아이들을 모아서 가르치고 있었는데 이 예수교학당이라는 이어 학당에서 백정의 아들 봉출이라는 아이가 무어 선교사에게 이제 글을과 글을 배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학생의 아버지 백정 박씨가 장티푸스에 걸린 것을 이제 무어 선교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이 무어 선교사가 당시 고종 황제의 어휘였던 에비슨 이제 이 에비슨 허머 엘버튼 이 에비슨 선교사에게 데리고 가서 이 박씨를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이 박씨가 감격해서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때부터 이제 이 무어 선교사가 세운 곤당골 교회에 문제가 생기게 돼요. 왜 문제가 됐냐. 당시에는 이 교회에 이제 교회에 양반들 그러니까 어 정부 출신의 관료들이 많이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그 교회에 상놈도 중인도 아니고 천민 중에 천민이었던 백정이 같은 장소, 교회에 나와서 같은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당시 양반들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 결국 이 박성춘을 나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이제 무어 선교사에게 막 압력을 넣죠. 그런데 무어 선교사님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다면서 이 양반들의 요구를 거절하게 됩니다 결국 양반들이 나가서 따로 예배당을 세우게 되는데요 이 백정 박성춘은 이런 자기같이 천한 사람을 위해서 무어 성교사가 이제 하는 일을 보고 어떤 충격과 함께 깊은 감동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열심히 전도를 하고 1900, 1898년에 어. 만민공동회에서 기조연설을 하는 그런 인물이랍니다 이 박성충 때문에 분리됐던이 교회가 나중에 합쳐져가지고 승동교회가 되고요 박성충은 1911년에 이 다시 합쳐진 승동교회의 장로가 됩니다 그리고 1914년에 흥성대형군의 친척이었던 왕손이죠 그러니까 이재영도 이 승동교회의 장로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선의 역사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백정과 왕손이 함께 동등한 입장에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 당회의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이 백성춘의 아들 그 봉출은 봉출요 나중에 이제 박서양으로 개명을 하고요 제중원에서 에버슨에게 의술을 배워서 한국 최초의 의사가 되게 됩니다 여기 이제 가운데 이 사진이 어, 우리나라 최초 그 연대 세브란스 병원의그 의대를 졸업한 일회 졸업생들의 사진인데요. 여기 이제 빨간 동그라미 속에 있는 인물이 이제 박서양, 그러니까 박봉출이고요. 이 가운데에 있는 외과 교수가 허스트 박사입니다. 자, 이 외에도 많은 한국 그러니까 한국에는 또 여성 선교사들이 어, 많은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어, 1885년에서 1945년까지 한국에 주재했던 그 미국 출신의 선교사가 천, 총 1559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오히려 남성은 621명 그리고 여성은 566명이었어요 굉장히 많은 수의 그 여성이 그 선교사로 헌신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여성 선교사들의 그런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 우리나라의 그 새로운 신 여성상이 이렇게 생기게 되죠. 어떤 기독교가 어떤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교육과 의료, 어떤 서구 문명의 수영 통로의 역할을 아주 톡톡히 했는데요. 어, 맨 오른쪽에 보이는 사람이 전삼덕입니다. 수많은 교회와 학교를 세워서 전도부인이라고 불렸던 여인이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가 이제 에스더 김, 볼티모어 여자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한국 최초의 여의사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제 낸시하, 낸시아 여사인데 미국에서 유학해서 한국 여성 최초로 학위를 취득해요. 그래서 이제 교사로 활동을 하고요. 여기 이제 그레이스리아하고 마르다리는 우리나라 최초의 간호학교를 졸업하고 간호원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한국에 이제 많은 선교사들이 이렇게 와서 헌신하고 한국교회가 어, 성도가 늘어나고 있을 때 박해는 없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초기 한국교회 박해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이제 영화소동이에요. 아까도 잠시 이야기를 했었는데, 당시 조선에 이제 아이들이 자주 실종되어졌어요. 이제 이 아이들이 실종되어지는 것은 이제 처음에는 일본 상인들이 이렇게 인신매매를 한다라고 이렇게 백성들이 의심을 했었는데, 곧 이제 외국인들이 애들을 잡아다가 삶아먹고 쪄먹는다는 그런 소문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더우드의 고원에서는 소년들을 살찌게 이렇게 막 먹인 후에 미국의 노예로 판다. 그리고 제중원 수술실에서는 아이들 심장으로 성찬식 묘약을 제조를 하고요. 눈알로 이렇게 사진기 렌즈를 만든다. 그리고 또 선, 성찬식에 쓰는 그 어, 피를 위해서 아이들을 잡아간다라는 소문이 이렇게 막 퍼져 있었습니다. 이런 소문들 때문에 성교사들이 사회 그러니까 살해의 위협을 받았었고요 또 아이들은 음, 아이들은 사실 그런데 아이들은 청나라의 그 상해들 때문에 실종이 되었었죠 이 때문에 이제 외국인들을 숙격하나 구타하는 그런 사건도 종종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평양 기독교인 박해 사건인데요 자이 평양 기독교인 박해 사건은요 자 어떤 사건이었냐 이때 이제 평양에서 일어난 일들을 쭉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1892년에 감리교 홀 선교사가 김창식과 함께 평양에 도착해서 의료 활동을 시작해요 그럼 그리고 1893년에 또 마필 선교사 등 여러 선교사들이 서상윤 그리고 한석진과 함께 평양에 도착해서 이제 선교를 하기 위해서 주택을 구입하게 되는데 당시에는 외국인들한테 집을 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제 어 대신 이렇게 집을 구입했는데 외국인에게 집주인이 집을 팔았다고 이렇게 그런 혐의로 관과에 체포되면서 평양을 강제로 떠나게 떠나야만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떠나는 선교사들한테 이제 막 돌을 던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 근데 당시에 이제 평양 감사가 민병석이었는데 왜 홀의 의료 선교는 무기는 했고 마펫은 안 됐냐? 그것은 이제 홀은 의료, 그러니까 진료 활동을 했던 거고요. 마펫은 목사였기 때문에 이제 배척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서 1894년 2월 달, 이 사건이 이제 중요한데요. 1894년 2월, 어, 음력 정월이죠. 이때를 맞아서 그 독립통수의 김낙구라는 사람이 마을을 돌면서 우물제사 비용을 걷어요 그런데 홀의 통역사였던 조사였던 노병선이 이것을 이제 거절하게 되죠. 당연히 거절할 수밖에 없죠. 이 제사 비용을 내라는데 이제 선교사가 그것을 낼 수는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요. 자 이걸 빌미로 인해서 김낙근은 마을 공동 제의에 이 선교사가 참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양귀를 양귀들을 쫓아내려고 평안감사 민병 석한테 금교령을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민병석은 서양 사람들은 잡을 수 없으니까 이제 조선만 조선 사람만 잡아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죠. 이 민병석의 명명, 명령으로 인해서 이제 한국 교인 10명 정도가 이제 잡히고 감옥에 갇혀서 죽기 직전까지 구타당하는 사건. 바로 이 사건이 평양 기독교인 박해 사건이에요. 자, 평양에서 활동했던 이제 한석진 목사와 이제 김창식 목사의 목사님의 사진인데요. 자, 이때 이제 김창식 목사를 비롯해서 이제 한석진 뭐 여러 명의 그 어, 한국 교인들이 붙잡혀서 모진 이제 고문을 받는데 이때 이제 막 고문을 받으면서 이제 배교를 강요 당하게 됩니다. 근데 다행히 이제 홀의 전부를 받았던 한양의 그 스칼랜턴이 미국 공사에게 이제 공사를 통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일주일 만에 풀려나게 돼요. 그런데 그때 이제 배교를 거부했던 김창식은 아주 어, 심하게 매를 맞고요. 거의 시체 반 되었다고 이렇게 어, 나오는데 이걸 증명하는 이제 회고록이 있죠. 이 사건을 목격했던 그홀 부인의 회고를 보면요. 자이 김창식이 어떤 말을 했냐. 교인들을 끌어내어 배교를 강요하자 김창식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사람보다 하느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로 인해서 아주 심한 매를 맞았다. 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세 번째는요. 1900년에 있었던 기독교인 박멸기도예요. 자 여러분 이때 상황을 보면요. 1899년 그 한양의 전차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 관리였던 김영준, 이용익 등이 그 1900년 12월 1일을 기해서 전국의 선교사들과 기독교인을 박멸하라는 밀서를 보낼 계획을 세웠는데요. 지방을 순회 중이었던 언더우드가 이 사실을 알고 급하게 에비슨에게 라틴어로 알아보지 못하게끔 라틴어로 전보를 보내요. 그래서 에비슨이 이제 알렌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알렌이 고종에게 보고해서 이 박해를 사전에 막을 수가 있었는데요. 이 사건은 1900년 중국에서 일어났던 그 의화의, 의화단의 난단 난. 영향을 받은 것이고 전체가 개통되면 조선의 경제가 외국인에게 침탈당할 것을 이제 우려했던 어, 김영준, 이용익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또 그리고 이런 바퀴가 일어났던 그 원인을 보면 어, 1866년에 제너럴 셔먼호 사건 이후에 기독교는 빠르게 들어왔지만 여전히 주민들 사이에, 평양 주민들 사이에는 반외세 감정이 존재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어떤 어, 선교사들의 돈을 갈취하라는 지방부패 관리의 음모가 또 숨겨져 있었고요. 그리고 유교적 사상과 문화로 인한 외래 종교와 문화 배척이 이 사건의 원인이 됩니다. 자, 이런 바퀴가 있었지만 어, 초창기 기독교는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자, 1890년대에 2000명이었던, 불과 2000명이었던 이 기독교 신자는 1900년대에 3000명으로 늘어나고요. 그리고 4000명, 4000명에서 8000명, 그리고 1907년에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로 27000명으로 2만, 2만 만 신자가 늘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급격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그럼 이렇게 기독교가 성장한 뒤에는 어떤 배경이 있었을까요? 초창기 기독교의 그 발전 원인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어, 말씀의 기초, 말씀의 기초 위에 견고, 견고하게 세워진 교회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조선의 교회는 성교사가 들어오기 이전에 성경이 번역되어지고, 권서인과 매서인들을 통해서 성경이 전달되어지면서 이 말씀 위에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 한국 기독교 부흥회는 항상 성경 중심이었고요 말씀 사경회라는 독특한 모임이 있었죠 또두 번째는 요 주도적이고 자발적인 복음 수용과 전도를 줄 수가 있는데요 어떤 선교사들에 의해서 또 외세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복음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수정의 요청으로 언더우드를비롯한 미국 선교사들이 조선에 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로스 선교사가 그러니까 인쇄소 김청송의 요청으로 로스 선교사가 집안으로 가서 75병에게 세례를 베풀고 또서상윤의 요청으로 로스와 언더우드가 소례교회로 가서 세례를 베풀게 되는 등 자발적인 복음의 수용과 요청으로 선교사역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최초의 교회였던 소래교회와 평양 대부흥성회가 있었던 장대원 교회도 역시 한국인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본 것처럼 초기 한국 선교사들의 헌신이 있었고요. 그리고 네 번째 또 고난을 통해 순전한 믿음을 가졌던 그 복음의 생명을 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초창기 조선에 들어왔던 기독교는 가난하고 천대받았던 그 당시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희망을 준 그런, 어, 종교였고, 그런 문화였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천대받았던 그 사람들에게 사람답게 살수 있는 법,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짓을, 사랑하는지를 알게 해줬고요. 예수님의 복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희망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했던 것이 바로 기독교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카톨릭과는 달리 조선 황실과 그 선교사들 간의 어떤 우호적인 관계가 또 초창기 기독교를 발전시키는 그런 원인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한국 선교를 준비하는 그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나 놀라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과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정말 메시아 사상이 팽배해져 있을 때 세계의 역사를 움직여서 헬라와 유대, 로마 문화가 복음의 모든 준비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을 알수 있죠. 이와 마찬가지로 고조선, 우리의 선조들의 문화 속에 기독교 신앙이, 기독교 신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뿌리가 없어지고 사라져버렸던 이 조선 땅, 이 한국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게 이루어집니다. 경교가 정해지고, 경교가 정해졌지만, 1884년쯤 한국 선교사가 시작될 무렵, 한국에는 종교적인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불교, 유교, 사모니즘이 백성에게 소망을 주지 못할 때 등장한 것이 바로 기독교였습니다. 갑신정병과 갑신정병과 조선말 어지러운 정세 속에서 모든 사건들이 우연처럼 보이지만 배후의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 더욱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선교사가 오기 전 미리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 선교사가 오기 전에 이미 자생하는 교회가 있었던 나라 그것이 바로 조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한국에서 선교했던 하나님은 중국에서 선교했던존 루스를 방향을 틀어서 한글 성경까지 만들게 했고요. 또 역시 중국 선교사였던 알렌을 한국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언더우드는 인도에서 그리고 아펜젤러는 일본에서 한국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선교를 하게 됩니다. 마치 바시, 바울이 아시아 선교를 하고 싶어 했지만 바울이 아시아 선교를 하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이 막으시고 마게도니아 선교를 먼저 하라고 하신 것처럼 한국 선교를 보면 다른 나라를 가려고 한 사람들을 한국으로 방향을 바꾸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면, 한 사람이면 우연이라고 할수 있을 텐데 수많은 사람들을 우연, 우연, 우연이라고 우연 우연할수 있을까요?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갈라디아사의 말씀처럼 대한민국을 향한 주님의 구원과 계획은 때가 참에 하나님의 역사함으로 준비되어진 것입니다. 놀라운 성장을 보였던 한국의 초대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목사가 주인이 아니고 유명한 부흥사나 성교사의 방문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아닌 하나님이 주인인 교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 이런 교회가 마지막 환란을 이길 교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주인인 교회이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